여기 자가도 있고 반지도 있고 신발도 있고 <웃음> 있어요. 이건 얼마예요? 아, 2천원2천원이요 2000원. 네. 깎아 줄수 있어요? 네? 5 0 0원에 주면 안 돼요? 이거 5천원 이거 셋, 0 0원4 0 0원 여기 어디 가셨나? 사장님. 아, 네, 네. 안녕하세요. 이 고민이 얼마예요? 인형. 이거 곰돌이 푸? 네. 이거 9,500원이요. 9,500원이요? 네. 뭐 비싼데 590원 해 주시면 안 돼요? 이상 소리 하실 맛이 있요 아니 여기 이... 불량이야. 예. 아니, 원래 바금질이 잘못된 거 같은데. 아, 원래 다 이래요. 이거... 950원. 눈업. 아, 9,500원. 다른 거서는 다른 거. 다른 거? 이거 얼마예요? 이거. 이 이거요. 요거는... 우리 지우 좋아할 것 같은데, 딸래미. 어, 그렇죠. 3,500원? 비싼데요 0건비 천원밖에 없는데 지금 천원자이 아, 있어요 요거 살까? 이거 살까? 이거는 딱 봐도 저건데 싸보이는데 아문 소리? 싸구려 아니에요 제가 직접 수제를 만든아 이거 수제예요? 이거 우뚝이에요 아 수제 맞네 이거 뒤에 이거 박아놨어요 여기 보이세요? <웃음> 여기 정무정무지우 출판사 <웃음> 출판사야 출판사는 책을 만드는 곳이지 정우지 왕구예요. 네. 그정우가 공부를 열 심했나 히 보다. 출판사가 여기. 자연스럽게 말 나오는 거 보니까. 삼성 출판사. 천 원짜리. 어떤 게천 원짜리예요? 요거요. 음 그럼 요거 하나 사할게요. 아, 여기 지퍼이 주머니에요 지퍼가 이거 망가진 것 같은데 사안것 같은데. 아니 원래 파드 <웃음> 손님님 귀엽다고 만져서 고장 났어요. 아 거니까. 그래요? 그럼. 그러면... 깎아 줘요. 이거 어차피 지퍼 망가졌으니까. 이거 200원에. 200원? 아니 <웃음> 괜찮은데 이거 원래 100원인데. 음또 싸. 뭐야, 원래 100원짜리를 나한테 지금 1,000원에 팔려고 했던 거야, 이 사람이. 아니, 200원. 이 사장님 안, 안 되겠네. 아, 어, 저희가 가게 두 개를 이렇게 연카거든요. 아, 여기 여기는 매장이 두 개를 두 개예요, 매장이. 어, 두개 사장이에요, 제가. 아, 부자네, 사장님. 아, 여기는 뭐지? 여기 그거 <웃음> 프랜차이즈 하시는구나. 네? 프랜차이즈? 여기 본점, 여기 지점. 예, 돌멩이는 2,000원. 아, 돌멩이는 2,000원. 아, 애기들 신발이에요? 네. 애기들만 좋아해요. 아. 이거는 어때요? 이거 시계는 잘 맞아요? 시계는 이거 코닫으면 이거 누적된 할복에 빨래가 있는 거예요. 아하. 이거 배터리 껴주나요? 여기서 사면? 아, 어, 아니에요? 회사님, 예, 이거 오늘 다 하면 얼마예요? 5,000원 이것도 다 산다고요? 다 주세요 다 모두 다? 네 여기요 6만 2천원? 어우 나 가야겠다 난그 그 정도는 돈 없지 너무 비싼데 사장님 6만 2천원이면 바가지 신거 같은데 나한테 어? 20만원 20만원 이거 있는데요? 우리 사시죠 그러면 딱 오늘 기분 좋게 예, 네. 10만원에 살게요, 오늘. 네. 예, 상, 상품권 되죠, 상품권? 네, 당연히 되죠. 네. 자, 그럼 저 갈게요. 네. 이거 저기 택배를 좀 아, 보내주세요, 그래요. 오늘. 네. 네, 즐거웠어요. 짠. 네. 쥐야, 네. 우리 아까 그 손님 거. 차리 응. 물건 나네. 한번어 음, 띵, 띵, 띵, 띵. 어, 택배 왔나? 어, 택배 왔다 이상하다, 택배가 왜 이렇게 작아? 박스가? 불안한데? 이상하다 이 박스가 왜 이렇게 작아? 여기인형만 해도 한 20개가 됐었는데 불안한데?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 이게! Yeah. Yeah. Yeah.